아로 많이 사용하는 것중 하나가 문자 패널이죠 T라고 써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문자 패널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문자 패널을 만들고 여기다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는 처음부터 파일을 생성할 때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걸 클릭을 하셨죠 그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종이에 보시면은 드래그를 해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검정 화살표를 항상 선택을 하고 모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이 선택도로 드래그 해서 클릭을 해 주시면 가운데 어떤 박스가 하나 클릭되는 이게 지금 표시가 되죠. 이게 바로 기본 텍스트 프레임입니다. 요거랑 겹쳐서 제가 페이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페이지라고 보이시는 이 아이콘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걸 누르시면 은 이렇게 페이지가 열립니다 우리 종이책의 페이지를 어, 미리 펼쳐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페이지는 보통 상단에 넣고 편집을 하시는게 편하세요 이거는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없음하고 마스터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개념은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라서 페이지를 생성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마주보기를 우리가 처음에 클릭을 하고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주보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2, 3, 4, 5, 6, 7 이렇게 돼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때 자동으로 안에 텍스트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없음 페이지는 어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지는 페이지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리 보기 요창 자체도 생긴 게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A마스터니까 A가 붙어있고, 여기 안쪽에 사각형의 무슨 줄이 보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의 그냥 빈 종이가 미리 보기 창에서도 보여요. 페이지 창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리 이렇게 드래그를 해봐도 클릭을 해봐도 아무것도 클릭이 안 돼요.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가지고 온 A마스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텍스트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거를 처음부터 클릭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이 페이지마다 텍스트 박스를 그려서 만들어줘야 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짓 써야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하고 바로 텍스트 프레임을 쓸수 있죠. 굳이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일이 그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것 같은데요.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페이지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잔행거는 300페이지 내외로 구성이 돼 있고 많은 책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거를 1000번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 이 프레임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0페이지만 그려도 힘든데 1000페이지 작업할 때 매번 텍스트 프레임을 그린다는 것은 어, 고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프레임을 어, 초반에 선택을 해야 된다.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 여백 및 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왔으니까 텍스트 프레임을 설명하면서 여백 및 단도 한번 같이 설명만 드릴게요. 세팅 오늘 페이지 세팅을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날이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여백 및 단을 레이아웃 메뉴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여백 및 단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백 및 단이라는 것에 여백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죠. 이도연과 우리가 나중에 책을 보면 안쪽에만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항상 상하좌우에 빈 하얀색 종이 공간을 두죠. 그곳을 우리는 여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백에서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이라고 부르는데 책을 봤을 때 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 페이지가 양 페이지가 마주보는 형태로 책이 기본적으로 생겼는데 안쪽이라는 거는 요 안쪽 여백을 뜻하고 바깥쪽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깥 여백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위 아래 안쪽 바깥쪽이 20이라 20mm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 공간이 다 지금 20mm라는 뜻이죠. 여기를 요게 가운데 있는 모든 설정 동일하게 만들기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요게 하나만 늘려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미리 보기를 설정을 클릭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요 지금 팝업창 뒤로 미리 보이는 게 보이시죠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를 줘보면 25mm로 늘리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보면은 내가 드래그하지 내가 이 텍스트박스 크기를 조절하지도 않았는데 여백 밑 단에서 조절을 하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어? 요게 이게 텍스트박스 크기가 변했다는 거는 알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선은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이 두 개잖아요. 지금 눈에 보일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저는 이쪽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A마스터 A 여기 달려있죠? A마스터 페이지에 있는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애들은 A마스터 애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조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A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부분을 하고 있냐면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설명을 하다가 제가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 텍스트 프레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여백 및 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어,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셔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여백 및 단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가 체킹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체킹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좀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20mm에 30mm로 변화를 한다라고 가정 해봅시다. 그러면은 옆에 보, 움직이신 게 보이시나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어, 20mm에 30mm로 바꾸니까 박스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두 가지 페이지에 작업할 때도 두 가지 선이 보였는데 지금 마스터 페이지에 작업할 때도 두 개의 선이 보여요. 두 개의 선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선 설명 해드릴게요. 바깥에 있는 선은 나가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선은 텍스트 박스 프레임 선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선은 클릭이 안 돼요 현재 이거 텍스트 프레임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클릭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여백 및 단을 표시하는 안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인쇄를 했을 때 나오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텍스트박스 프레임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안에 여백미터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저는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레이아웃에서 여백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변경하기 전에 밑에 레이아웃 조정까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정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확인을 눌러서 나가보시면은 텍스트 프레임까지 바뀐 걸 아실 수 어,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텍스트 프레임까지 밖으로 나가보시면 텍스트 프레임과 함께 어, 레이아웃이 조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스터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책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조정을 하면은 어 우리가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여백을 바꾸고 싶을 때 일일이 박스 크기를 조정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마스터 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백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백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은첫 번째 방법 일일이 페이지마다 줄이는 거죠 늘리고 줄이고를 하는 거죠 여백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텍스트 판면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조정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딱 봐도 너무 힘든 작업이죠 책 300페이지라고 가정을 하면 300페이지를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두번째 방법, 페이지마다 여백 및 단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조정이 되죠? 근데 얘는 조정이 됐는데 페이지마다 조정을 해서 지금 이 페이지를 바꿨어요. 근데 4페이지 가보면 4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조정한 크기 그대로예요 그러면 4페이지도 바꾸고 싶으면 또 4페이지에서 여백 및 단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힘든 작업이 예상이 되는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터 페이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A마스터 페이지가 적용된 모든 페이지는 동시에 조정이 됩니다 지금 이 페이지 변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똑같이 4페이지도 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을 처음 만들 때부터 클릭을 해줘야 되는 게제 1번 원칙. 그 다음에 마스터 페이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기억을 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